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기지망생 중에 기획사에 들어가면 내가 마치 성공한 것같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 볼게요 보편적으로 알고는 기획사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이전시를 들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들수 있거든요 요 정도로 한번 구분을 해 보자고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서류를 에이전시에 제출을 하면 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한 수많은 연기지망생들의 서류를 가지고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내 서류를 대신 넣어주고 내 일정을 잡아서 오디션을 보게 해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매니지먼트사는요 내가 그 매니지먼트사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돼서 매니지먼트니까 쉽게 말하면 경영이겠죠 이 연기자를 경영해 주는 거예요 키워나가 주는 거죠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연기자를 스타로 만들어 주든지 중견 연기자로 만들어 주든지 이 매니지먼트사에서 나라는 상품을 보고 저놈 괜찮은데? 저녀석 괜찮은데?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배우와 계약을 통해서 그 배우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성장시켜 주는 그런 관리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사에서는 실제로 계약을 해주는 게 정상이겠죠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는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신인을 발굴해서 성장하고 키우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사실 기획사라는 곳을 이름만 보고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기획사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은 거의 다 엔터테인먼트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에이전시,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보다 뭔가 더큰 회사에 들어온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은요 그냥 짓기 나름이에요 내가 아직 제작을 안하고 있어도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난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라고 이름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 회사가 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할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기획사에 들어가는 거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문을 두들기고 기획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기획사에 소속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사에서 날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획사에서는요 계약을 한 사람을 키워주지 그냥 우리 기획사에 와서 공부해 우리 기획사에서 네 일을 한번 봐줄게 이런 얘기를 한걸 가지고 나를 키워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연기지망생들은 내가 어떤 기획사서 소속돼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우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사에서 날 키워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기획사에서는요 그렇게 할일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일단 받아보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관리해주는 것처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약하지는 않았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잖아요 서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계약금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획사에서 업무를 봐주고 내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을 키워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기획사에 몸담고 있어도요 그 기획사 사장이나 그 기획사에서 볼때 굳이 여러분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당연히 여러분들에 대한 일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허송사월만 하다가 기획사에 등이 없고 내가 뭐 기획사에 소속됐으니까 되게 대단한 줄 알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죠 어너 기획사 못 들어갔니? 난 기획사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자랑만 하고 다녀요 그래 봐야 똑같아요 연기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라 거죠 연기 지망생들은요 기획사에 꼭 소속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고요 가수 같은 경우는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는 음반 제작이나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사에 소속되는 게 중요하지만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요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요 내가 연기만 잘하면 얼마든지 출연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연기 지망생 같은 경우는 기획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배역을 딱딱 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계약금을 딱 받고 내가 몇년 동안 이 회사에서 지정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이 아닌 이상은 기획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냥 기획사에 괜찮은 물건인양 왔다 갔다 보여주고 있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시고 기획사에 소속됐다는 착각을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